안녕하세요 파이디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갤럭시 워치3인데요 갤럭시 워치3에 제가 일주일 사용기를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네 일주일에 사용하는 거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외관은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전 블랙으로 선택을 했고요 블랙은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전체 올블랙으로 되어 있고 여기 포인트로 여기 하얀색깔 하얀색 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로 상당히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후면을 보시면 지금 센서가 지금 작동 중이어가지고, 그냥 센서가 지금, 거, 아, 어쨌든, 어, 가죽 내면을 보시면 가죽 안쪽에는, 어, 이렇게, <웃음> 땅과, 땅과 물에 좀 강한 소재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땅과 물에 강한 소재 되어 있어가지고, 그다 피부에 접촉한 시에 상당히 어, 이런 식으로 어, 상당히 뭐제 피부에도 어, 제 피부가 좀 민감성이거든요 민감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 상당히 자국이 안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을 보시면 여기 센서들이 있는데요 여기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심박수 센서 그다음 여기가 ECG 그러니심 ECG 센서가 이렇게 포함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뒷면은 상당히 어, 그냥 가볍, 가볍게 볼수 있는 거고요 여기 센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센서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웃음> 내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그냥 알아보지 않고 그냥 일주일 사용기라 가지고 일단 그냥 한번 일주일 사용기라서 그냥 자세한 정보는 어 나중에 후에 2차 리뷰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어 그리고 안에 왠, 안에 외제 내부, 내부 외관 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베젤링이 있어요. 여기 베젤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어, 베젤링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탯 지수 같은 거 측정이 되고요 스탯 지수 같은 거 측정이 되고, 왓치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꾸밀 수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왓치 페이스를 깔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왓치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정말로 다양해요 정말로 미친 듯이 다양해요 무료인 것도 있고 유료인 것도 있는데 왓치페이스샵에 가면 정말로 엄청나게 다양해요 엄청나게 다양한데 전그 중에서 여기 조금 어.. <웃음> 여기 좀 어..미래지향적인 그런 왓치페이스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앱갤러리가 있는데 앱에 들어가시면 여기 앱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앱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는 여기 건강, 건강 모니터링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글 PC랑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구글 PC랑은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운동 기능들이 있는데요 운동 기능들 중에서는 이제 플러스로 하시면 여러 가지 운동 기능들을 조금 더어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조금이 아니라 진짜 많이 이런 식으로 어, 정말로 많이 제가 이거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거든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지문이가 엄청나게 많네요. 엄청나게 많은 운동 기능들이 여기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걸음수 같은 경우에는 걸음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걸음 이제 <웃음>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걸음수 숙정하고요. 이게 은근히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만보기를 핸드폰 어플에도 깔아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박수 센서인데요. 심박수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마다 어, 한번씩 재는 것도 있고 저처럼 이제 심박수가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시간 으로 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시간 재는 걸로 해놨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어, 여기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분마다 한 번씩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직접 재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실시간 으로제도록 하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이것도 스트레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도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것도 매번 제도로 되어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심박수센서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G 같은 경우에는, ECG 같은 경우 여기에 손가락을 대면, 이제, 어, ECG가 자동으로 생록이 되는데, 이거는, 어,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부정확하다고뭐 나오긴 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믿고 있어요. 네. 상당히 뭐, 상당히 이제 EC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야, 새로 들어온 건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성능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트래킹. 수면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는 시간이 진짜 정확하게, 한 1, 2분 차이로 정확하게 어, 잡아냈더라고요 잡아내 가지고 이걸 수면 트래킹을 하는데 어, 정말로 편리해요 정말 제가 얼마 잤는지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얼마나 깊게 잠수는지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씨 같은 경우에는 날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GPS를 이용해서 이제 제 동에 이제 어 제가 사는 동네에 이제 날씨를 알려주는데 상당히 이것도 정확합니다. 상당히 정확하고요. 그다음 에 이제 이건 캘린더, 캘린더고 뭐그 외에는 따로 엔, 위젯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그 외에 이제 이제 어플로 들어가볼 텐데요. 어플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어플을 미리 안켜놔가지고 어플에서 저는 살짝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플이 통합이 안 되었어요. 어플이 통합이 안되는데이 어플이 통합이 안되어 있는 이유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 sos 기능도 있고 뭐 다른 리에서보셨겠지만 sos 기능도 있고 뭐그 다음에 뭐 제너런 빅스비 기능도 있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워치페이스도 여기에서 직접 설정을 해줄수 있고요.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여러가지 워치페이스열종류를 무료로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종 키친에, 매종 키친에 스트랩도 한개 주거든요. 여기 매종 키친에 스트랩에, 여기에, 어, 이제 매종 키친에 이제 전용 이제, 왓치 페이스들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그런, 어, 쿠폰이 들어가 있어요. 쿠폰을 이용해서 이제, 어, 매종 키친에 왓치 페이스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스커버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앱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불만을 가진 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건강앱 인데요 건강앱을 통합을 안시켜 놔 가지고 건강앱을 따로 들어가야 돼요 건강앱을 따로 들어가서 한 번씩 확인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앱을 들어가면 따로 들어가서 이제 확인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뭐 딱히 불편하지는 않아요 불편하지 않은데 약간의 불만이라고 할까 완벽함에 있는 오게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블레드 프레저 그러니까 혈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혈압 재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블레드 프레저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고 있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얼마나 마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재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립 같은 경우에 요건 낮잠까지 포함을 하더라고요. 여기 중간에 보이시죠? 여기 중간에 살짝 띄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텐데 여기 살짝 띄어져 있는 부분이 제가 낮잠을 잔 시간이거든요. 여기 낮잠을 잔 시간까지 어 이렇게 어, 완벽하게 어, 이렇게 어,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뭐라 할 구석이 없어요 정말로 어, 이번에는 정말 일괄고 잘 만들었다고 밖에 설명할 설명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전 정말 딱히 불만 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 같은 경우에 약간 불만이 있는데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갤럭시 버즈가 아니라 어, 제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전화가 올때 여기 전화를 딱 받으면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니라 여기 요, 여기에서 전화가 받더라, 받아지더라고요 받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아마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